안녕하세요. 리선드드 네. 광재라고 네. 네. 네. 있는 에고몬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어저께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부분은 신기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 영상을 따로 찍게 됐어요. 요새는 이제 팁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엄청난 신기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여튼, 가끔 하다 이제 사람을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입술 사이로 치아가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리퀴파이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좁힌다던가 아니 뭐 내린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내린다고 해도 뭐이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이 치아를 가리기 위해서 어느 쪽 입술을 쓸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아랫입술은 모양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를 내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킹마스크라던가 기타 선택 툴을 이용하셔서 약간 좀 여유가 있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새로운 복사 레이어로 만들어서 컨트롤 T 이 상태에서 그냥 내려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고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유의를 해주셔야겠죠 이상하지 않게 어느정도 잡아서 내려주시고 이거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하실때는 이제 그리드를 뭐 5에 5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가지를 할수 있게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 만지시게 되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시고 어쨌든 어느정도 맞춰졌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부분 치아가 약간 보이죠 치아가 제가 선택을 많이 해서 보이는 건지 원래 보이는 건지 그걸 알아봐야 되고 이 부분만 지워주시게 되면 깨끗하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윗입술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리퀴파이로 잡아주시면 되고 지금 봤을 때는 살짝 덜 됐죠 당황하지 마시고 도장툴을 이용해주세요 도장툴로 약간만 가려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윈입술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리퀴파이를 가지고 모양을 조금 잡아줍니다. 단순히 이걸로 잡아주셔도 되고, 그냥 페이스트로 사용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모양이 이쁘게 잡히진 않겠죠. 그래서 원래 입술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그 정도가 되는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던 건 치아 미백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이 친구는 치아가 뭐 노랗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색깔을 변경한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싫어할 것 같은데 누구럽다고 했을 때 자, 이 정도의 치아가 되었을 때 우선은 마찬가지예요. 치아를 선택을 해야겠죠. 치아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빠져나와서 컨트롤 U, 컨트롤 U를 누르면 휴앤 세츄레이션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세츄레이션을 그냥 내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선택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입술이 뭐 같이 올라왔다 그럼 입술 색깔까지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마스터 2회 아무거나 선택해주세요 치아가 뭐 누런색이라고 해서 옐로우로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뭐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원래 정해져 있던 값이 아닌 내가 원하는 상태 아까 레드2 없었죠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빼주시면 돼요 입술은 안 빠지죠 입술은 그냥 레드니까 그리고 약간 밝게 조금만 너무 밝게 되면 티 나거든요 이정도만 이렇 하시게 되면 어디였지 여긴가 여기서 이렇게 시험이백은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단톡방에서 질문을 하나 받은게 있었는데 히스토리 브러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안쓰니까 숨겨놨는데 어디갔냐 여기있죠 히스토리 브러쉬 히스토리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 내역에 있는 예전의 상황을 불러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목사 레이어를 만들고 뭐 밝게 해주고 색깔도 집어넣고 어쨌든 뭔가 이제 보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했는데 나는 이 부분은 이손 부분만큼은 이 상태를 가지고 싶어요 딴 데는 다 괜찮아 근데 손이 좀 예전께 나아 그럴 때는 요 앞에 이 부분이 보이시죠? 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원하, 원하는 상태였을 때 여기가 되겠죠? 이쪽으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히스토리 브러쉬로 칠을 해주시게 되면 이때의 상태를 불러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다른 지금 저는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놓고 뭐 나는 나는 이 전전 게더 나은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전전 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예전 거를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히스토리 브러시죠 역사를 불러온다 자뭐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했던 부분 원했던 작업내역의 순간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팁에 대해서 해봤습니다